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에뛰드하우스에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리뉴얼 론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블 래스팅 구형, 신형, 그리고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블 래스팅은 외형이 바뀌었어요. 기존 제품들보다 더 얇고 길어져 날렵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커버 파운데이션부터 컬러명 표기가 뒷면에 하지 않고 하단에 적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다음은 제형입니다. 구형 더블 래스팅은 굉장히 물처럼 묽은 느낌이라면 커버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구름같이 몽글몽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 신형 더블 래스팅은 이 둘의 중간보다 조금 묽은 제형이에요. 구형 파운데이션은 묽어서 부드럽게 발린다고 느껴지는데 픽싱이 빨라 조금 두껍게 발리고 고르지 못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주름 사이사이는 굉장히 잘 메꿔줘요. 커버 파운데이션은 특유의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무스처럼 부드럽게 발립니다. 생각보다 오일리하게 발리고 얇게 발려요. 그런데 주름 사이사이를 구형처럼 잘 메꾸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신형은 커버 파운데이션의 오일리한 발림성 얇게 올라간다는 장점과 구형의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꿔준다는 장점을 모아놓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신형이 노란기도 없어지고 더 화사하게 리뉴얼 되었어요. 총 12가지 컬러가 있으며 제가 보여드린 색상은 13, 17, 21호수의 컬러입니다. 그 중에서 라이트 바닐라와 뉴트럴 바닐라는 색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커버력 테스트! 구형은 커버는 잘 되지만 픽싱이 빨라 고르지 못하게 커버가 되고 커버 파운데이션은 이름답게 굉장히 커버력이 좋았어요 신형은 커버 파데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르게 커버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반은 구형을 반은 신형을 발라보았습니다 둘다 코에 끼임 없이 잘 발렸어요 확실히 구형이 훨씬 매트해서 건성인 제가 바르면 살짝 뜨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 신형은 화사하고 얼굴을 은은한 광을 살려 피부에 촉촉하게 올라가요 구형 신형 모두 화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구형은 시간이 지나면 입술 옆이나 볼 쪽이 살짝 건조한 게 느껴지는 반면에 신형은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지만 들뜸 없이 피부에 밀착해 있었어요 둘다 코끼임은 없는 편이에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눈 위에서 구형은 크리즈가 있는 반면 신형은 거의 없었어요. 다음은 더블 래스팅 전용 메이크업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퍼프 케이스가 같이 있어 위생적이고 보관도 편리해서 좋더라고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이번에는 반은 커버 파운데이션을 반은 신형을 발라보았습니다. 둘다 촉촉하게 올라가서 발랐을 때 피부표현이 예뻐요. 신형 더블 래스팅은 무너짐이 거의 없는데 커브 파운데이션은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고 부분 부분 지워졌어요. 확실히 파우더로 고정을 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더블 래스팅 세가지를 비교해보았고요.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